3월 9일에 일본 야마구치현 중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전날에도 3월 8일에 이번에도 역시 야마구치현 중부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야마구치현의 지진이 이렇게 연속 발생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3월 8일과 9일 연속 발생한 야마구치현 중부의 지진은 이전에는 2018년 1월 8일에 야마구치현 중부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4년 전일입니다. 또한 2017년 3월 1일에 규모 3.4의 지진이 있었고 2014년 5월 21일과 5월 5일 그리고 2012년 3월 29일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매우 드물게 몇 년에 한번 발생하고 있는 야마구치현 중부의 지진이기에 우려스럽고 이 지역의 지진은 일본에서 2021년 3월 29일 이전의 지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마구치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야마구치현은 일본 혼수서 남단, 주곡쿠지방에 있으며, 이곳에는 시모노세키, 야마구치, 그리고 하기 등이 있습니다. 야마구치현은 이전에는 조수번이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말기에 조수번은 사스마번과 함께 막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 사초동맹을 맺고, 260여 년에 걸친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로 복원하는데 앞장섰으며 초대 총리인 이토이로부미를, 비롯하여 일본 총리 총 62명 중 무려 9명이 야마구치현 출신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야마구치현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한반도와 가깝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 시코쿠섬의 에이메연에 있는 이카타 원전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야마구치현의강진 발생 시에는 인근 이카타 원전이 대폭발을 할수 있습니다. 이카타 원전 주변에는 단층대가 지나고 있어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13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활화산인 교수 아소산에서 분화가 일어날 경우 화쇄류 즉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일이 발생할 위험성도 함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주곡구의 야마구치현 동부섬 주민 3명은 이카타 원전 주변에 활단층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진과 화산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서 운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었으나 일본 히로시마고 등법원은 2020년 1월 이카타 원전에 대해 내려졌던 운전정지 가처분을 뒤집고 가동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원전을 운영하는 시코쿠 전력은 현재 가동 준비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야마구치현의 연속 지진은 한반도와 일본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지진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